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자 17일 새벽 5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플레이스테이션5의 마지막 공개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공개된 게임들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이날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격부터 소개시켜드리죠 본판인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가 장착된 플레이스테이션 5의 가격은 499달러 한화론 628000원 디스크가 제거되어 온리 디지털 다운로드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5 디지털 에디션은 399달러 한화론 498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두 기기의 차이는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펙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동일합니다 이전에 엑스박스 측에서 공개했던 엑스박스 시리즈 S와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기계의 스펙은 뭐 대충 다들 아실테고 이렇게 띄워둘테니까 보고싶은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스테이션5에 출시될 게임들과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게임들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제일 첫번째로 공개된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6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16번째 메인 타이틀인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이며 출시일은 미정으로 바로 전 넘버링과 마찬가지로 액션 rpg를 채택하였으며 그전작품들과는 달리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널 판타지 16의 배틀 디렉터는 드래곤즈 도그마에서 게임 리드 디자이너 데빌 메이크라이 5의 게임 디자이너를 맡았던 스즈키 류타 씨인데요. 그러다 보니 게임의 전체적인 액션감은 데빌 메이크라이와 비슷하여 훨씬 더 진보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게임의 분위기까지 약간 어둡다 보니 전체적인 감상으로만 보면 기존의 파이널 판타지에 다크 소울 한 스푼, 데빌 메이크라이 한 스푼을 투여한 느낌이 딱 이번 파이널 판타지 16을 요약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파판 시리즈가 턴제 방식이라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고 15의 전투도 확실히 액션 r p g 의 진한 향기가 풍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긴 했는데요 이번 파이널 판타지 16은 불속성 전기속성 대지속성 등 다양한 속성으로 콤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확실히 저같은 액션 덕후들을 충족시킬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 작정하고 구매할 생각이 든 파판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공개한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5의 초히트작 마블 스파이더맨의 후속작은 아니고 작은 DLC 느낌으로 출시한 스탠스얼론 게임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의 플레이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어, 근데 좀말 초반 분위기가 어좀아좀 아, 닮았, 아, 안돼 안돼 안돼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은 기존의 스파이더맨에서 사용했던 거미줄에서 좀더 테크니컬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전기 속성의 공격과 화려하고 과장된 이펙트들이 눈에 보이며 스텔스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고 과감한 슬로모션과 카메라 워킹을 이용해 기가 막힌 액션을 영화가 아닌 실시간 게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미쳤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 뿐만 아니라 실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볼수 있던 일반 시민을 구하는 멋진 스파이더맨의 활약과 스파이더맨 명장면의 오마주까지 그야말로 플레이스테이션5를 견인해줄 최고의 타이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는 스탠스 언론으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게임의 플레이 타임도 생각보다 부담이 안될 것으로 보여 플레이스테이션5 입문작으로 딱 알맞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공개된 게임은 해리포터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디즈니 인피니티를 제작했던 아발란체 소프트웨어에서 제작중인 이 게임은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이며 1800년대 말 위자딩 월드의 호그와트가 주요 무대로 플레이어들은 여러 마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동물들을 사귀며 각종 몬스터를 처치해나가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탈것은 물론이며 각종 오우거나 드래곤 거대 몬스터들이 등장해 게임의 스케일은 자유도가 상당한 수준의 몬스터헌터와 비슷한 느낌이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인기를 끈 해리포터인 만큼 그동안 게임화가 몇번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퀄리티로 제작된 적은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작품은 콜 오브 드티 콜드워 캠페인입니다. 뭐 이건 월드 프리미어도 아니고 그 전에 여러번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언급할 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벤트에서 공개한 것들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세가지입니다 먼저 스나이퍼 연출 스나이퍼 엘리트의 엑스레이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이 시스템은 연출의 특성상 캠페인에서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극적인 연출로 인해 몰입도를 올려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을 붙잡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어 적을 고기방패로 삼을 수도 있고 피니쉬임을 통해 다양한 연출로 적들을 죽일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C카, 조그만 RC카에 폭약을 깔고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은 기술적으로는 좀 오버가 되었지만 나름 그 시대상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아이템은 100% 멀티플레이에 추가가 될것 같아요. 그 밖에도 모던어페어부터 계속되어 묵직한 총기 사운드는건재 아무리 논란이 있다고 한들 코르브디티는코르브디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공개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바이오하자드 8 빌리지는 사실 그렇게 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공개했던 트레일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마을의 분위기를 다시 읊었으며 아주 짤막한 적들의 모습과 플레이 영상만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베데스다의 데스루프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플레이 영상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 트레일러에서 겪었던 것처럼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디스 아너드의 느낌이 아주 강하였고 세계관이 변경된 만큼 맵의 오브젝트들을 좀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딱 가벼운 디스 아너드에 염력을 추가하면 데스루프 같은 게임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작품은 데빌 메이크라이 5의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차세대 콘솔에 최적화되어 있는 핫본팩, 쉽게 설명해서 DLC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단테의 형인 버질이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버전으로 인해 한국 스팀판 기준 63,000원에서 27,000원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된 건 오드월드인데 이건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요. 넘어가고. 바로 다음으로는 그 프레디의 피자 가게로 유명한 프레디 시리즈의 12번째 작품, 파 n i g h t Freddy Security Breach가 공개되었습니다. 뭐 별로 크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진 않아, 공포게임이라는 거 말고는 크게 전해드릴 말은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새벽에 보고 있는데 트레일러의 갑툭키는 좀. 다음으로 공개된 건 데모즈 소울 리메이크 플레이 데모입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와 같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런칭 작인 이번 작품은 원래 개발사인 프롬소프트웨어의 손을 떠나 재팬 스튜디오와 완다의 거상 리메이크를 맡았던 블루포인트 게임즈가 제작 을 담당하였는데요. 몇몇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오리지널리티 자체는 살려놓았지만 완다와 거상과 비슷한 그래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밝아져 프롬소프트웨어 특유의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사라졌으며 소울 시리즈 특유의 모션감과 액션감을 비교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질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긴 합니다 프롬이 손을 떼고 제작한 게임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울타리를 건너는 다소 쇼킹한 모션이 추가가 되었으며 전투는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릴만하지만 보스전은 아무래도 거대한 몬스터가 주류가 되는 완다와 거상을 제작했던 개발사인 만큼 특유의 센스로 상당히 웅장하고 파워풀하게 풀어내어 기존의 소울 시리즈의 보스들과 다른 느낌을 주지만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보스를 타격할 때마다 피가 튀는 디테일함은 플러스 알파고요그 다음엔 어이쿠 포트나이트도 넘어가고 마지막으로는 가드 오브 워의 후속작 가드 오브 워라그나로크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정식 트레일러가 아닌 만큼 영상으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크레토스가 토르로는 심심했는지 이제 오딘의 뚝배기를 구수러 간다는 거 하나쯤은 예측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쇼케이스에서 플레이테이션은 스 새로운 구독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비슷하게 일정 돈을 주고 여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구독 서비스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PS Plus를 가입한 유저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초창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타이틀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컬렉션에 포함된 게임은 가도브어, 블러드본, 몬스터 헌터 월드, 파이널 판타지 15, 포라 4, 모탈 컴뱃 X, 언차티드 4, 라체덴 클랭크, 데이지곤, 언틸던, 디트로이트 비컴 유먼, 배틀필드 1, 인퍼머스 세컨드 선, 배트맨드 아캄 나이트, 더 라스트 가디언, 더 라스트 오버스 리마스터. 페르소나5 바이오아자드7총 18개의 타이틀로 나름 쓸모있는 게임들 만 집합해놓았습니다. 현재 ps 플러스의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4 기준 한달에 7500원 세달에 18800원 1년에 449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 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격은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똑같이 499달러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엑스박스 시리즈X의 한국 출고가는 59만 8천원인데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격은 62만 8천원으로 약 3만원 비싸게 책정이 되어 아직까지 왜 이런지 의아한 점만이 남아있습니다. 대체 왜더 비싼거지?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